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어. 사람 사는 세상에는 사람이달을 수가 있지. 어떤 사람과 연을 맺느냐에 따라 흥망성세가 갈리기도 해. 사람은세 분류가 있대. 자신이 준 것보다 많이 받기 바라는 분류 테이커. 자신이 준 것만큼 받기 바라는 분류 매처.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려는 부류, 기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세 분류 중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세 번째 분류인 기버가 많대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지 자신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가는 거야 그러나 이런 분류가 성공하려면 하나의 철칙이 있어.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가차없이 멀리한다는 거야.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비품만큼 온다는 것이지.